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비닐 어항을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닐 어항에 잡힌 것들은 다 튀김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와우! 와우! 오늘 비닐 어항으로 피라미 튀김을 해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장마철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때 어항에 피라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피라미 설치해서 맛있는 피라미 튀김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주 맛있는 떡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다음에, 촥! 붙여주면 돼요. 이 여왕이 요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Hey. a h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다비을까와와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보세요 갈견이... 뭐 피라미... 뭐 요런 것들 한번 뭐가 잡혔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많이 잡혔다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여여 피라미 튀어나간다 뭐가 잡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뭐 피라미 종류도 있고요 달걀의 종류 어 그런 다음에 여기 와 두러지에요 두러지 피라미 수컷 오 오, 오, 오, 피라미 수컷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피라미 종류가 좀 잡혔는데 어디보자 뭐 다른 거 신기한 거안 잡혔나? 어여기다여기다 여깄다 <웃음> 뚝지입니다 뚝지 여러분들 뚝지가 잡혔어요 <웃음> 뚝지입니다 뚝지 <웃음> 뚝지는 우리 아틸란티스에 가서 우리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뚝지 어..뚝지고요 여기 한 14마리 한 16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자한 어, 손에 떠서 여기 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웃음> 갈견이 종류네요 뚝라랑 엄청 많다 어 이거 보세요 <웃음> 많이 잡혔어요 이정도 여기또 있는데 빠져나가네. <웃음> 이 친구도 빠져나가네. 빠지... 피나미 튀김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죠. <웃음>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어요. 튀김 요리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야, 때깔이 보이십니까? <웃음> 자 일단 오늘 피라미튀김만 먹으면 좀 아쉽니까 시골에서의 약주 아주 그냥 말벌을 그냥 잡아 때려 넣은 이 뭐냐면 이게 바로 아버님께서 만든 말벌주 여기 보시죠? 말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 이게 약주이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어야 돼요 약으로 한잔씩 먹어야 돼요 음, 약으로 한잔 피라미튀김에 약주 한잔 자, 그러면은 야채 이렇게 준비도 됐고 그럼 아버님 맛있는 피라미 하나 요거 잘튀게드세고 맛있다. 자요렇게 들고 야찍어서 여기 간장 뚱지가 있는데 요거들 뭐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엄마 부추, 부추 깨, 깨 간장, 간장 마늘, 마늘 마늘도 야 이렇게 맛은 마늘 간장이 진짜 맛있어 야 이거 진짜 간장치킨 같아요 여러분들 야, 진짜 엄청 맛있다 아,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들 아빠 한잔 더? 이건 두잔 먹으면 안돼요 아두잔 먹으면 안돼요? 그건 약으로 먹는 거라서한 아, 잔씩만 딱 먹고서 아쉽다 아쉽다 그 정도를 이게 술을 부르는 약간 그런 맛입니다 아쉽네 자 맛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장마철 어항도 설치를 하고 우리가 맛있는 피라미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벗도 그렇게 한절 해봤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로 많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나 취한 것 같아요 안녕. <웃음>